엔티티 167 파티호스트는 파티고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개체로 겉보기엔 일반적인 생일 케이크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커다란 글루텐 괴물이며 중앙에는 커다란 눈알이 박혀있습니다. 파티호스트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은 다양한 맛의 케이크와 아이싱 장식으로 보이며 몸을 부풀리면 2 m 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생일초를 닮은 듯한 이빨은 매우 날카롭고 구강에서 방출되는 다양한 색상의 긴 리본은 방롱자를 붙잡는 용도로 지적화되어 있지만 어딘가에 달라붙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파티고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티호스트는 체계적인 하이브 마인드 시스템으로 파티고와 이어져 있어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파티고는 변인되지 않은 방롱자들을 붙잡아 움직일 수 없는 파티호스트에게 먹이를 주듯 건네는데 먹이관 포착한 파티호스트는 눈을 뜨고 입을 연뒤길 리본을 사용해 당자를 천천히 집어 삼킵니다. 현재까지 파티호스트에게 잡혀 탈출한 방응자는 보고된 적 없으며 문장 끝에 붙는 다음과 같은 심벌을 조심해야 맛있는 케이크가 있는 레벨펀으로 오세요. 당신을 기다릴게요. 그럼 전 여기까지.